대구 북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침산 프로지오 18억 5천입니다. 대구 북구의 침산 프로지오 18억 5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75평이죠. 그런데 94평은 얼마냐? 11억 5천입니다. 평수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뭐 두세대 뭐 가격이 이런 차이가 나는가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2007년도에 5억대 대부분 5억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1년 6월 18억 5천 와 완전 로또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 북구 아파트 실거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달서구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가격으로 실제 내려가는 아파트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뭐 5억 6억, 7억까지 하락은 했지만 2005년 6년도까지의 가격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대구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내년 되면 대부분 아파트들이 초토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 북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거의 초토화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제 지금 현재 대구 아파트 북구의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힐스테이트 대구요 오페라가 예전에 고가로 금액 찍었는게 왜 안나와 이거 7억 정도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5억 3천 사실 많이 내린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스모스 뭐 1억 4천 그리고 1억 4천 1억대 아파트가 일부 거래가 되었고요. 3억대 고암동에 마찬가지 최고가는 5억 2천 현재 뭐 내린 가격도 4억 6천 크게 많이 내리지는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어서 세이 히스타 같은 경우도 최고가는 5억 2천 그리고 현재는 5억 마찬가지 큰 가격 변동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24평 기준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입니다.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실거래된 내용과 이 그래프에 나온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수가 틀리게 한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와 실거래는 명확하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목현동 같은 경우도 24평, 3 6 0 0 거래가 없고요. 어, 70우방 하이츠 같은 경우도 실제 최고가는 2억 천 내린 가격도 크게 없습니다. 어, 1억 8천 북구 같은 경우도 달수구와 비슷하게 1억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좀 많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보편 내용에도 2억대. 그리고 유림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35평에 4억 5천 거래가 되었고 여기 최고가는 6억에 거래가 되었다가 실제 가격이 좀 내려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그림뷰에 27평에 1억 7천, 두산이부 32평에 2억 천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2억 8천. 최하은 뭐 2억 천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화성 1억 9천 5백어 침산동 무지개 같은 경우도 최고가는 4억 3천 찍었다가 지금 현재 내려온 거는 3억 8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부분 아파트들이 실거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뭐 1억 2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내려왔다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 어 태전역 더유클레스 같은 경우는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뭐 금액대 자체가 워낙 저렴해서 가는지 몰라도 큰 거래 차이가 지금 21평 이고 어 여기 같은 경우도 뭐 1억 8천 그리고 뭐 평수가 작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플러스 같은 경우도 최고가는 4억 7천 까지 찍었다가 지금 최하은 3억 3천 뭐 조금 빠졌다고 확인이 되죠 그리고 뭐 하우젠 트림 센터 34평 기준으로 사억 거래가 되었고 뭐 실제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칠곡 종이 아파트들은 거의 뭐 1억대에 거래가 되었고 그린 4차 1억대 그리고 어 숲속의 아침 같은 경우는 39평이 4억 1800의 거래가 되었는데 뭐 이건 내린 게 아니고 사실 뭐 조금 올랐다고 그래 보입니다. 4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여기 39평, 여기 32평이죠.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지금 전세, 월세만 거래가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부영거린인 마찬가지. 30평에 3억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뭐 3억 6천. 물론 조금 몇 천만 원 빠졌죠. 부영 3사 1억 7천, 복현동 2억 8천. 그리고 침산 화성거리 파크 같은 경우는 3억 5천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는 4억 6천 26평에 4억 6천입니다. 26평에 4억 6천에 거래 되었다가 바닥은 3억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3억 6천으로 올라왔는 것으로 보여요. 야, 그런데 뭐 26평에 북구에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됐었네요. 그리고 목련 뭐 1억 천한일 2억 천칠곡 목련 1억 천 거의 다 1억대의 칠곡 쪽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1억대의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산천구 28평, 2억 8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는 뭐 꾸준하게 뭐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네요. 거꾸로.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도 뭐안 떨어졌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급매물로 하나를 팔았어요. 1억 8천9백에 그랬다가 지금 2억대에 거래하는데 일단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어 가격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 보이고 상격대우 같은 경우는 3억 7천 최고가 33평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5평이죠 잘 보시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따로 한번더 빼놨는 건데 25평에 2억 6천 9백 그런데 33평 기준으로 최고가는 3억 7천을 찍었다가 3억 천을 내려왔다가 어, 다시 이제 뭐 3억 4천으로 올라가고 그래도 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평균적인 그래프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평균적인 그래프예요. 그리고 매 천동? 34평에 3억 5천 그리고 그래프 나오는 거는 28평 최고가는 지금 5억 천을 찍었어요. 28평에 5억 천을 찍었다가 이건 또뭐 바닥으로 완전히 또훅 내려갔네요. 3억 2천으로 그런데 평수는 28평입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네요. 어, 그리고 이게 방금 했는 거고, 대구 오페라 W 같은 경우도 35평에 4억 7,150에 천 8일날 거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층에.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 35평에 최고가는 6억 5천까지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닥으로 갖는 거는, 어,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 6억 5천, 4억 6천. 흑기야 뭐, 여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은,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수승구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번에 뭐 4억, 5억, 6억씩 훅훅 떨어졌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리고 7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억대, 1억대 거래가 되었고요. 뭐 오페라 마찬가지 뭐 8일날 4억 6천 거래가 되었고 헬스테이트 마찬가지 고성에 보면은 35평에 5억 거래가 되었는데 어저 최고가는 7억이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거는 5억 3천 뭐 1억 7천 정도 빠졌다 그렇게 보이고요 우연거린 2 4평에이억 여기도 뭐 최고가는 3억 6천까지 찍었어요 30평에 그리고 요 밑으로는 이또잘나옵데네 하여튼 요기는 23평 읽고 여긴 30평입니다 확인 잘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읍내동 15평 고암동 뭐 30평에 2억 4천 뭐, 어, 태전동에 33평에 지금 보시면, 어, 태전역 광신 프로그레이스, 프로그레스. 이거는 뭐, 1군인지 2군인지 3군인지 확인 자체가 안되네요 뭐. 일단은 뭐, 33평에 매매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크게 오는 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훅 빠졌습니다. 이 뭐, 자전거래도 아닌 것 같은데, 자전거래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올랐다가 훅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자전거래라고 볼 수도 없고, 거래 자체가 없네요. 자, 그리고 고성 힐스테이트, 마찬가지. 최고가는 보시면 5억 3천이가, 그리고 지금 내려간 거는 5억 3천. 근데 뭐,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갔다. 아, 7억이네, 7억. 7억을 갔다가 지금 바닥은 5억 3천. 35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염내동 7곡 1억대, 1억대, 대연동 아침 뭐 24평이 2억 3천. 뭐 마찬가지 3억대 SD 뭐한 보면은 지금 3 3평0상2000 거래가 되는데 최고가도 뭐한 3억 8천 찍었다가 다시 뭐 요래 왔다 갔다 거리는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어 그리고 대연드휴를 보게 되면 4억대인데 이거는 뭐 5억 천 찍었다가 거래는 많이 없고 그냥 4억으로 뚝 떨어졌죠. <웃음> 어 그리고 매천동 한신드 이후 스탠 펠리스가 34평에 4억 200, 뭐 거래 크게 없었다가 5 갔다가 다시 이제 3억 3천까지 왔다 갔다 그렸네요, 좀. 그 다음에 여기에도 사수동의 거모소환이 다음 같은 경우 3억 천 거래가 되는데 33평, 최고가 뭐 3억 7천.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거래가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그냥 뚝 떨어진 거는 돈이급해서팔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칠곡 대백맨션 뭐 2억에 거래가 되었고 뭐 26평 마찬가지 뭐 최고가도 없이 지금 이건 점점 점점 점점 올라가는 개선이에요. 26평은 액대가 워낙 싸니까 1억 5천, 1억 4천 어, 부영 2억 4 7 0 0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2억 9천 뭐큰갭 차이는 없고 보이고 대전역 여기는 뭐 아까 맹 동일한 매물인데 11일 거래가 되었냐 7일 6일 8일 10일 11일 이렇게 다 같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중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거를 참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큰 거래 차이는 없었다 어, 스톤 마찬가지 지금 34평에 2억 6천 최고가는 3억 4천 3억 5천 갔다가 지금 2억 6천 점점점점 떨어지는 거래가 눈에 보이죠 그럼 더욱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구암동에 1억 9천 칠성동에 75평에 5억 1800 한번 보겠습니다 질질질 지 올라와서 최고가 한번 31평 기준입니다 31평 기준에 3억 8천 찍었다가 지금 3억 5로 8천만 원뭐 일단 마이너스 났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75평 기준으로 5천만 원을 거래가 되었고 뭐 여기 같은 경우 그 외에 거래가 없었다 월세 달세 분이 거래가 안 됐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전도 칠관 가늠 타운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거래가 활발하게 있었죠 뭐 그런데 워낙 이제 맥가 자체가 그래 높은 맥가의 아파트가 아다 보니까 잔잔한 거래는 계속 있었고 칠성동 2가에 보면 성광우방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8천 한번 찍고 지금 또안나오는 이거 아, 진짜 3억 8천 찍고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현재 보시는 분은 마찬가지 성광우방타운 여기 같은 75평 여기는 31평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거리가 없었다. 어 그리고 나머지 보면 은 노연동도 33평이 3억 3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30평 기준으로 4억 6천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3억 한번 쭉 올라갔다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그냥 쭉 내려오죠. 여기에서 또 점점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향세는 대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계에든 1억 6천, 민들레 이름 좋다. 1억 2천 8백 잔잔하제 거래가 되었죠 브라운 소튼 이것도 여기 아까 거래는 거를 10일 날거래되는 거를 밑에서 한번 봤고 다시 26일 날 11월 다시 206천 거래가 되는 게 나오는 거고 여기 중복으로 이제 여기 날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해서 이렇게 여기는 한꺼번에 나오는데 여기는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고정도 오페라 시민의 수가파트 마찬가지 최고가 5 갔다가 지금 3억 2천 내려갔고요. 이스테트 고성 마찬가지 3 7천 거래가 됐는데, 쭉 7억 올라갔다가 또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또 이거 뭐, 얼마냐, 5억 3천. 뭐, 요런 게한 번씩 보면은 쭉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자전거래인 경우가 그래프를 보면 한 번씩 그런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을 때는 25평이고 여긴 또 35평 기준입니다. 요거잘 보시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1억 7천 2억 그리고 침산부르죠. 48평에 6억인데 여기는 또 33평 기준으로 최고가 찍었는 게 6억 2천 올라갔다가 바닥은 4억 9천으로 내려왔다. 자, 침산동 뭐자성파크도 아까 밑에 하나 있었죠. 요게? 그렇기 때문에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7일날 하나 있었고, 25일날 또 하나 있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 5 34평 기준. 여기는 마찬가지 뭐 48평인데, 여기는 34평 기준. 요거 잘 보시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 33평. 여기는 32평 기준에 3억 천. 3억 2천에서 올라갔다가, 4억 2천까지 올라갔죠. 내려갔다가 3억 2천으로 떨어졌는 것이고. 오페라 3전 그린 같은 경우도 27평에 38,500 여기는 34평 기준으로 최고가를 7억 8천 찍었다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5억 9천요 아 어, 대구역 오페라 w 지금 35평에 4 8 0 0고이번입은 35평 동일하죠 요거는 예, 최고가는 6억 5천 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번 누가 또 재개발 보상 받은 분이 한번 샀다가 또 다시 쭉쭉쭉 쭉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추세예요 예. 에이 마우스 잘이 이, 이 어플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는 사양은 좋아요. 네. 그리고 침산동 화성파크들이 마찬가지 3 4평의5 거래가 되었었고 여기는 26평에 최고가가 46천에서 다시 거래가 된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화성센터를 파크 마찬가지 33평에 3억 천 거래가 되었고 연서로 평 기준으로 최고가가 42천에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최성동 오페라 3정 마찬가지 최고가는 6억 8억 3천 34평이 8억 3천까지 찍었네요. 이야 대단한데. 그리고 내려오기를 반복해서 내려오다가 지금은 6억 5천. 이야 34평 8억 몇천까지 올라갔다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자 대구의 오페라 W 마찬가지고 또 아까 요 중복이라고 얘기 드렸죠. 계속해서 날짜별로 여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날짜 형색 8사 타입에 E d e, c 타입은 틀려도 8사 타입 기준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성 이가의 코롱 하늘체 33평에 4억 750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요게 33평 똑같이 최고가는 6억 4천 제한은 4억 평균적으로 뭐한 2억 정도 선은 기본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편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2억대 아파트들 마찬가지 그냥 조금 조금 거리가 되고 마찬가지 2억 7천도 조금 좀 거리가 되면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32평 기준입니다 여기는 또 4억 3천 내려갔다가 3억 8천으로 내려가는 편이고 7구 대백도 마찬가지 1억 8천 대 그리고 14평 31평 5방 플러스 벨 같은 경우는 31평에 지금 2억 5천이 거래가 되었다고 실거래 내용이 나오죠 이 예, 같은 경우 서른아평 똑같이 최고가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2억 9천 다시 또 내려가고, 뭐, 평균적인 그래프에요 정도면 거의 평균적인 그래프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구형 칠차아 같은 경우 2억 4천 2백 거래가 되었는데, 뭐, 최고가도 크게 없이, 근자에 이제 최고가 3무 가면 찍었다가 다시 뭐 2억 4천 몇천만 원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부 이진 캐스빌 3억 6,700 그리고 뭐 3억 2억 8천 뭐 몇천만원 정도 떨어졌고 1억 5천 대 1억 5천 대 그리고 5억대를 하나 보면 고성 힐스데이터 대구의 오페라 이것도 마찬가지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받는 거와 동일하게 최고가는 찍어드렸죠 예노 네. 지금 11월 1일 8일 8일 20일 거래가 되었다 직거래는 되었는데 뭐큰갭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작업을 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보면 사억대 여기도 마찬가지 사억대에서쭉 8서 타입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갔죠 근데 이건 8사 타입이고 요게 지금 3스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는 예전에 여 밑으로 지금 찍어보면 또 흐트러져서 안 찍는데 예전에는 5,000 거래가 되었다가 야야 4억 8천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다 2, 3억 정도는 대부분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 편한 세상 3억 500거래가 되었지만 은 최고가는 3억 8천에 지금 뭐한 3억 2억 9천 그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고 협성휴포래도 최고가는 4억 2천에 지금 3억 2천 그리고 대구역 유림 같은 경우 35평이 4억 5 0 4,5천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지금 보면 6억, 한 1억 5천 빠졌죠. 그리고 7성, 코룽, 하늘, 채 마찬가지로 게 보이죠. 10월달 4억 2천, 4억 7백 5 0 그리고 33평 기준으로 최고가는 6억 5천 찍었다가 지금 최하는 근자에 거래되었는 거는 4억 8 5 0 평균적으로 4억 대도뭐 거래 금액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빠졌다. 아이 깨졌네 그리고 뭐 거의 5억대 6억대도 북구에서는 거래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2,3억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6,3900 최고가는 6,5천 억 35평 기준 그리고 최한는 5억천 또 거래가 되었죠 마찬가지 오페라 5억3 0 90이지만은 이게 보면은 4,8천 억 거래가 되었다가 큰 거래는 없었는데 또 다시 상육층 거래가 되었다. 어,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거의 칠곡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칠곡 쪽으로에서는 거의 1억대, 2억대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북구 자체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칠성동 쪽 같은 경우는 3, 4억대, 뭐, 많으면 5억대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뭐 1억에서 2억. 그렇게 크게 옛날보다 많이 내리지는 않았다.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뭐 형성되는 금액들도 그렇게 또 높고 낮고갭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는 않네요 한 2억 대 정도에서 많이 내리면 2억 5천 3억 정도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북구가 조금 무난합니다 갭 차이가 크게 나서 가격 하락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년이 걱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북구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또 20분 다 돼가네 뭐한7 8분에 마무리 안되나